아이 구, 반갑습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아주 솔깃한 덱 하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덱은요, 지금 대난투에서 최상위권 50위 안에서 지금 많이 보이는 덱입니다. AI 대 AI 기준으로 봤을 때 마신 덱을 그냥 찍어 누르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빠밤 요 덱입니다. 예. 뭐, 그렇게 어려운 덱은 아니다. 그죠? 우리 뭐, 갓킹이랑 얼티미 형님의 콤비. 아, 거기에 비델리까지 넣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곱 개 대제 두 명이랑 비델리다 보니까 비델리 스택 쌓기도 참 편하고, 그죠? 스택 쌓기도. 심지어 서브이가나와서 일곱 개대제 계속 갖춰집니다. 그리고 오토로 놔뒀을 때도 잘싸옵니다 그렇다는 거는 좀 약간 무지성으로 해도 좋은 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 출발해볼게요.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어, 야, 잠깐 뭐고? 야, 무지성으로 플레이 하려고 했는데 농계가 딱 서있네. 아 이것도 그대기잖아 영상에서 나갔다 하면 그대기 많이 만나게 되네 <웃음> 아 골치 아프게 됐네 <웃음> 어, 다행히도 서브에 무명은 안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야다 전체기가 터져 아 이거 모든 개를 안 죽일 수가 없네 이번에는 아 큰일났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죽일 수가 없어 직원 찔러도 터지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서 전, 전부 다전책이라가지고 죽이겠습니다 죽이면서 보호막 차라리 2성짜리로 좀 탄탄하게 치고요 얼티민 형님 궁이라도 빼놓고 연멜 궁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와 진짜 연멜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패를 안 쓰고 넘기기에도 부담스럽고 말이죠 어 뭐고 저거 필사기 못 받았나? 피사기못 받았구나 아, 자리가 두 번째 자리니까 못 받을 수 있지 자 가능한데, 이러면. 오, 아야, 아, 아프네요. 자, 그렇게 아프지만, 어그 고통은 끝이 난다. 지, 나, 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나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뭐거 이거. 끝이 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야, 근타로 들어있네? 야, 이거 못 죽이면 우리가 죽는다. 그냥 형 쳐봅시다. 카크 당 들어가고 있고 그레이지 브로미넌스 하나 꽝꽝꽝! 자 잡을 수 있어요 이승갑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레이지 브로미스, 봐야만. <웃음> 오케이? <웃음> okay. 자 이거야 이거 처음에 농계를 만나서 그래요. 이게 농계댁이 농계대에... 어디 피곤해. 지금 약간 이 덱은 약간 전체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곤란할 수가 있다는 거. 어. 자 계속해서 결투어 먹고 이거. 여기 무슨? 이 덱, 그, 그거 그거잖아. 우리 저기, 어? 그거, 그지? 아니, 우리 친양이 님이구나. 친양이 님도 참 특이한 덱 연구 많이 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잠깐만, 어디 군타로 있는지만 한번 보자. 어, 여기 들어있겠지, 그래. 어,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가볼게요. 이거 원래 이 덱, 이대 운영을 지금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꾸 돌발 덱들이 자꾸 만나지네. 어, 이대 운영은 그냥 쓰는 겁니다. 예, 그냥 막, 막 써. 지금 우리 여엘 지금 스택 팍팍 올라가는 거 보이지? 어, 오케이, 좋아. 어, 바로 한번 찔러보면서, 부활 바로 뽑아보고요. 여엘 스택이 지금 착착 쌓이고 있어요. 보막은 쳐지고, 딜은 쎄고, 그냥 막 무지성을 던져도 겁나 좋은 덱. 자, 유성방패 하고 있고, 보막도 치고 있고, 와, 아 어, 이것도 다 전체기라가지고 차단을 당하겠네요. 요렇게 일단 여엘 하나 아, 꺾어, 아, 유성방패가 있지, 참. 이게 안 죽겠는데? 차, 차단, 당하네요. 예, 당한다. 어, 당한다. 당한다. 아 참, 정말. 자, 아! 우리 여 예, 맞아. 여섯 번째였지? 여섯 장째였지? 차 크다 하면서 이제 버프 들어오면서. 자, 이거거든요. 이제부터 여일의 패는 무시 못합니다. 얼티미 형패랑 비슷할 수도 있어. 자, 그래. 어, 니도 이제 슬슬 승질 때가 됐지. 한번 치바봐라고 어? 아? 아이고, 우리 형님, 이제 딱, 이제 한 번, 뜨기리 펴려고 그랬는데, 킹국 만들자. 국 만들면서, 여해라, 없애버려. 너의 또 다른 모습. 여해라 아니고, 아, 아니, 기대라. 여해라 없애버려. 너의 모습이지만, 팍팍! 20만! 일성 20만. 괜찮지? 저 무명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제 또 단단할 거거든요. 오! 팍! 아이고. 설마, 저거는 어떨 때는 겁나 셀 때고 있고, 그지? 오, 해봐봐, 해봐봐. 팍! 크닥! 어. 아, 이거 지금, 무명급 받았거든? 버프 이거 못 죽인다. 아, 그러고 보니까 무명급에 필살기 못 받은 거구나? 음, 오케이, 알았어요. 필살기 안 받을게. 죽여버립시다, 형님. 아, 토크콩, 어? 우리 스택이 좀 많이 쌓였어요. 비델리 어, 스택이 지금 쿨이다. 오! 오! 뭐고, 이거? 오셨구만이라고? 비델리 개성이 뭐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웃음> 잠깐만. 자, 비델리의 개성. 특정 아군의 기본이 4%씩 최대 6회까지. 그지? 우리 특정 아군들도 세진다. 이말 아니야. 퍽퍽퍽퍼 두두두닥 두두두 끝났네. 아, 킹버프도 받을 걸 그랬나? 와, 근타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 먼저 아봐봐봐 엄청 센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자, 한번 살아났고. 퍽바바바바퍽 우와! 야, 이거 뭐, 야, 이게 뭐냐? 이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방패형사들마사람서 피가 한, 한 75%는 됐던 것 같은데? 어, 그거 그냥 쑤셔서 트다 보네. 어, 역시 얼티민 형님이 시원한 맛은 최강인 것 같아. 이보다 시원할 순 없다. 미칩겠다니까 자, 어, 오, 오, 그래요. 우리 요댁도 많이 썼다, 그죠? 어, 요 네, 무섭거든요. 무서운데, 어, 사람이다. 요거는 우리가, 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얼티미 형님을 바로 예 바로 한번 한번 따 도록 하겠습니다 따집니다 예. 따져요 따집니다 수피 받았고 예의그 버프 두개 받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게임은 끝났다 아, 아 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발이겠네요 이게 아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어, 되게 좋은데요. 마신덱이나 천사덱도 이제 만나봐야 되는데 대난투에서는 AI 대 AI 기준으로 붙여봤을 때 마신덱도 잘 패고요. 천사덱도 잘 뺍니다. 근데 뭐 무조건 이긴다는 건 아니고 꽤꽤잘 이기더라고요. 어 천사덱 만났다. 자, 어 이제 사람의 플레이로 봤을 때이 덱, 천사덱이랑도 붙어 볼 만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패를 씁니다. 아, 그냥 패를 쓰면은 지금 특정 아군으로 다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비델리의 스택이 계속해서 발동되고 와 너무 센데 형님? 형 잠깐만요 아니 천사덱이야 형와 천사덱을 이 정도로 시원하게 때린다고? 그러니까 스택이 킹의 보호막으로 인한 버프 주고 비델리 스택이 막 쌓여가지고 미친 듯이 센것 같아 그냥 그냥 센것 같아 뭐, 이, 뭐, 펜을, 뭐, 옮기고 합치고 이런 거할 필요 없어. 그냥, 어, 어, 뭐, 뭐고, 지금. 잠깐만요. 역시. 아무리 그래도 지금 무명 버프를 받았거든. 요쪽 칠게요. 아, 마일 쳐볼 걸 그랬나? 마일 쳐봐도 잡았을지도? 근데, 무명 버프가 워낙에 간단해. 모를 일이거든. 되게 뭐가 둔탁하게 이 딜이 안 바뀔 때가 있어. 그냥, 한 명씩 불을 꺼버리겠습니다. 30만. 다 크다까지.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린 궁 만들었고, 보박도 쳤고, 오. 어, 잠깐만, 어. 아, 이제 금마 때문이구나. 어, 아, 어, 아. 끈타르, 끈타르 선물 때문에 궁은 못 쓴다. 괜찮아요. 궁안 쓰면, 뭐, 어때? 우리 비델리가 화가 났는데. 어, 우리, 우리 비델리 세 장. 잠깐만, 킹 하나 받고 두장 갈까? 아니, 그냥 한 보자. 보고 싶다. 세 장. 푹, 푹, 푹, 푹. 13만 9천. 푹, 푹, 푹, 푹. 12만 7천 무명없다 이제 무명없다 야. 야 이게 비델리다 어? 우리 열티민형님 흡혈까지 해가지고 풀피네요 어, 아까 마일이좀 열심히 때려놨던 것 같은데 어. 아, 아니구나 아 헷갈려라 <웃음> 비델리 개성 언제 터졌냐 터질 때도 힐 30% 있잖아 힐 어. 아니, 뭐 모르겠다 뭐 때문에 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풀피라는 거턱턱턱 으으 깡! 1인 85만 개, 한 240만, 250만쯤 되는 딜이다. 그죠? 오, 이거 덱 데... 상당히 시원한데요? 자, 헤이엔까지 들어있다. 음, 근태로 들어있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 바로, 얼티밋 형님 불꽃을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런데 입장에서 얼티민 형님 불꽃이 바로 뽑혀 있잖아 진짜 답답해요. 이제. 물론 기회는 남았지만 그 기회를 쓰기도 아까워 막아 그런 느낌. 뭐야 어디갔노? 야 비델리 어디갔노? 템 빠져 있었나? 아무리 그래도 비델리 저렇게 쉽게 죽지는 않아요. 어 이건 템 빠진 AI인 걸로 같습니다. 어. 자, 이렇게, 얼티미형대 퇴근하고, 연맬이 그래도 남았네요, 연맬. 어,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되겠죠? 비델리 스펙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빡, 빡, 빡, 빡! 와, 여기서 딱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구요. 툭툭툭툭, <웃음> 툭툭, 네. 툭툭, 이 자, 마리기 돌아왔으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쩐데? 어, 우리 비델리꺼 한번 구경 조금 하고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세고요 13만 나오고 이것도 <놀람> 셉니다 필사기게이트다 차가지고 더크럽와 <놀람> 끝났? 끝났구나 어, 미칩붓다니까 상당히 시원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지금? 자얼티밋 맹회였고요 박킹 생철이었습니다 생철의 근타르 비델리 생철의 마엘 들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진짜 써보셔도 좋을 덱입니다